<맞아> <plea�� chama��> <Allāh> 안녕하세요. 오늘 민주부 피 구경하러 왔어요. 오늘 주말인데 그 집에 답답해서 나왔는데 지금 그래도 기분 좋게 해야지 벌써 왔으니까 그리고 와이프는 비가 오는데 긴 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아주 행복해서 얼마나 시원해 그래도 사람들 없으니까 좋아요 이상하게 우리가 갈 때마다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휴가거든요. 월, 화, 수. 그래서 지금 당진에 와있는데, 역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오는 곳에는 사람이 없다. 지금 우리는 어디 있나? 여기는 삽교호 라는 곳이고요 사실 저희도 처음 와봤어요. 근데 처음 와봤는데, 사람이 없어서 일단 좋아요. 동이는? 동이, 어떻게 생각해요? 에디, 각도 к а 이 д о 가 д и к 와요? е 온다 и г а вот т 요 к и е л 요 비가 и г а вот такие ныряю п 동 г а как идет п 이바이 안녕 <웃음> 요즘 동이가 걷는 줄 몰라 뛸수 밖에 못해 역시 오, 햇빛이 진짜 뜨겁다 동이야, 엄마랑 같이 가자 애직 띠마마 어? 아까 전에 그 영상을 찍고, 갑자기 날씨가 좋아졌어요. 그렇지 음, 그래서 여기 사실 엄청. 되게 이뻐요. 가자, 엄마한테 가자. 우리 엄마한테 가자. 엄마,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우리 엄마. 그리고 요즘, 동희씨한테 새로운 도전. 계단 올라가기, 내려오기. 스스로 오. 파이팅! 운동할 수 있어. 혼자 해봐. 오! 갈매기! 오. 갈매기! 어떡해! 부, 부티 워크! 부티 워크! 우리 가족 중에 부티가 제일 좋은 사람, 동희씨. 내 생각은 우리 동희가 우리꺼 운동 우리꺼까지 해 맞아요 와 <웃음> 뜨거워 오, 진짜 뜨거 갑자기 진짜 갑자기 <웃음> 날씨가 완전 올라왔어 다 반대로 됐어 <웃음> 좋아? 역시 물놀이 좋아하는 동이씨 이제 오디가. 어? 중심 조금씩 조금씩 뒤어진다 맞을 수도 있어. 기아요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다 예. 예. 예. 어 아이고 다다아이 얼마나 시원해 그렇지? 재미있어 동희씨 동희야 동희 씨. 동이 없다 동희 없다 동희 없다 으 <웃음> 어? 그래도 받아줬네 동희 어디 가는 거야? 동희가 진짜 이 자동차를 되게 좋아해요 특히 이 동그란거 타이어 뭐 핸들 와 동이 잘 간다 바퀴 근데 지금 다시 비 오고 있어요 다시 비 온다 다시 날씨가 너무 좋았는데 여보 동이 자 다시 우산 쓰자 네 이제 저희는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한 시간? 한 시간 반 정도 있었나? 어, 근데, 근데 쓰러진다. <웃음> 근데 비가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한세 번? 네 번? 일단 여기는 좋은데 동이 조금 크면 와야 될것 같아. 지금 여기 생선 구이집 그리고 너리디 공원. 그런 거밖에 없어. 응. 음, 맞아요. 우리 초동이 도 변종이 별로 안좋네 응. 음. 그렇지. 너도 <웃음> 빨리 엄마한테 가고 싶지. 나도 알았어. 왼쪽은 어. 쭉쭉 <웃음> 우산, 우산, 우산 <웃음> <웃음> 음. <웃음> <웃음> <웃음> 우, 더워 더워 응. 알겠습니다. 저희는 바깥 바깥.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날씨 좋을 때 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날씨가 너무 안 좋았어 와. 비 왔다 비올때비 많이 오고 그러니까 비안 오면 진짜 그래도 덥고 그래도 폭염이잖아 어. 그래도 30도 이상 비 와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폭염 네, 메시지 오면 어디 나가지 마세요. 네. 안녕. <웃음> 후회할 거예요. <웃음> 네. 어, 빨리 집에 가자.